파워포인트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디자인 아이디어 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X를 눌러서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창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 갖다 대시면 좌우 화살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 주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저장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EPC를 눌러도 되고 찾아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찾아보기를 누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709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반드시 709가 나와야 됩니다. 파일 이름은 p t u n d e r a r 수험자명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빈 화면을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앞에 글머리 기호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를 해 주겠습니다. 속이 찬 둥근 글머리 기호를 해 주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탭 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이 있습니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목록 수준 줄임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엔터 쳐주시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지 않게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범위를 씌우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만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큰 동그라미로 바꿔주시고 컴퓨터 네트워크도 글머리 기호를 바꾸겠습니다. 빼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모양을 찾겠다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슷한 모양으로 대충 빨리 넣으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때 조금 더 비슷한 걸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찾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글꼴을 쓰시면 되고 현재 글꼴에 같은 모양이 없으면 윙딩스라고 있습니다. 윙딩스, 윙딩스2, 윙딩스3에서 찾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글머리 기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글머룩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누르시고 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겠습니다.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제 글자 크기만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앞에 글머리 기호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옵션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적당히 키워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테두리 선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글꼴을 바꿔주겠습니다. 바탕으로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바뀝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키워주시고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좌우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꺾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에서 회색 조절점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굵기는 조금 더 굵게 해주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연결선과 도형을 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Shift 눌러서 오른쪽에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절 점만 드래그해서 끝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오른쪽의 창은 닫아주시고 클릭해서 다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조금만 더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키로 간격을 조금 줄여주시고 크기도 약간 줄이겠습니다. 너무 위아래로 붙어있는 것 같아서 줄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줄 간격 1.5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노드 여기만 블럭을 씌워서 줄 간격에서 1.0을 해주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영영 기획사 조직현황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는 검정 텍스트 1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홈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글꼴은 굴림을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셔야 변경된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글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주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을 해주시고 밑줄을 해주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만 비슷한 크기로 맞춰 주겠습니다. 상단에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고, 왼쪽, 위를 해 주겠습니다. 다시 도형 효과, 그림자, 그림자 옵션에서, 투명도는 0, 흐리게도 0, 간격은 비슷해 보이는 7pt로 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도형 효과 그림자에서 그림자 없음을 체크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시고 기획지원 팀도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른쪽 아래를 해주시고 도형 효과 그림자 옵션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은 7로 해주겠습니다. 영업 1팀 적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크기를 약간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홍보부를 오른쪽에 하나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복사해 주시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도 영역과 그림자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복사 클릭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크기는 줄여 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옆에 클릭하신 다음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 주시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상단에 연결선 꺾인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해 주시고 노란 점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점에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꺾인 선을 선택해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선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점에서 점으로, 다시, 점에서 아래로 드래그, 쭉 해주겠습니다. 점에서 점으로 점에서 점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젠 클릭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하살표를 하살표 스타일 5를 해 주겠습니다 선택해주시고, 검정 텍스트 1, 두께는 1.25로 해주시고, 여기도 두께는 1.25를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를 양쪽 끝에 화살표가 있는 모양으로 선택해주겠습니다. 하살표 스타일 7을 해주시고 클릭 홈탭에 서식 복사 하나씩 선택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선의 끝이 밑줄에 닿도록 조절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시고 위로 적당히 올려주겠습니다. Shift를 누르시면 직선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 인쇄를 누르시고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다시 그림자가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표현이 되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 오늘의 날짜가 나오는데 보기 탭을 눌러서 유인물 마스터 날짜와 페이지 번호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파일 인쇄에 들어오시면 이제 날짜가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간격이 조금 여기가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여기 위의 선을 눌러서 왼쪽으로 옮겨서 중간으로 위치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창을 닫아주시고 바탕화면에 709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는 창을 닫고 이 폴더를 USB에 복사해서 출력하는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